세리이 들어있어야 이 디버프 개수 맞춰집니다. 그죠 여기 다자 빼가지고 15개 맞죠? 15개잖아. 오니 아니 아니 아 대푸는구나. 지난번에 천만원 치자고 여러분 백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백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 얼티밋 시리즈. 오늘의 덱은요. 얼티밋 필로 덱입니다. <웃음> 대충 느낌이 와요. 제가 이제 뭐 바쁜 일상 속에서 EQ에 들어있는 결투를 빨리빨리 해야 될때이 덱을 설정해놓고 하는 편입니다. 얼마나 센지 여러분 구경 한번 해보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맹철 쓰고 있습니다. 맹회로 하면 더 셉니다. 자, 페멀룬합니다 맹회 쓰고 있습니다. 생회도 괜찮습니다. 필로입니다. 맹회 쓰고 있습니다. 필로는 맹회 해야 될것 같아요. 처젤드입니다. 생철입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있고요 중요한 인연이 하나 있죠 지금 여기에 체리엘을 넣었는데 체리엘은 꼭 이렇게 쓸 때는 꼭 필요합니다 은총에 체리엘을 은총 넣은 캐릭터가 스킬 쓰면 은 디버프를 걸죠 디버프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꼭거 해볼게요 자 조금 영상이 오늘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웃음> 예, 결투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겠지? 어떻게 되노? 이거 쓸때 멀리누나꺼 때문에 디버프 하나씩 그리고 체리엘 때문에 또 디버프 하나씩 이거 멀리누나꺼 디버프 그리고 또 디버프 하나씩 추가 그죠? 그렇게 해서 보자 보자고 자, 들어가서 추락처 디버프가 6개 그죠? 이번에 들어갈 때또 6개 추가돼서 해봐봐 15개! 그렇게 해서 튀긴다 이야야이거야 지금 끝났잖아 야이 컴퓨터가 이해를 못했네 뭐뭐 뭐, 이틀이 왜래요? 이러면서 끝나. 지금 약간 뭐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입에 이렇게 쌍 넣어주는데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딱 녹는데 그걸 빼보면 어떡하나. 자, 1주에 일두에... 들어오시오. 이렇게 돼야지. 아, 삼만의 얼티밋 떡입니다. 아무리 제가 지금 초살이라지만 이 대금 초살이 안 나요. 얼티밋 형님 때문에.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투두다 때 디버프가 멀린 누나꺼, 그리고 체리엘거이렇게 쌓이 있고요 지금 또 멀린 누나꺼, 그리고 멀린 누나의 소멸, 그 다음에, 호라라라라락! 라 자, 방금 또 튕길 뻔했다. 컴퓨터, 아 이렇게. 애가 와, 정신을 못 차리는 자세가. 아유, 죄송합니다. 상대 얼티밋은 지금 이미 예, 이거 빠졌고요 그래도 이게 최후의 불꽃 3개라는 거는 그래도 지금 필사기 레벨이 꽤 된다는 얘기예요 4랩 부터가 3개지 아마? 아이고 인사를 건네시네요 아이고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자 어때요? 컴퓨터야 정신 차리라 인마 자 결투에 들어가니다 그동안 내가 들불감증치료합시고 마상을 받았던 것들이 시원하게 아주 그냥 사이다를 막 아 이런 느낌이에요 아, 베스타구나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한다? 요렇게아요렇게아요렇게 아, 요렇게, 아, 요렇게. 알겠죠? 체리엘이 들어있어야 이 디버프 개수 맞춰집니다 그렇죠? 여기다닥 빼가지고 15개 맞지? 15개 15개잖아 어, 니 아니 이니대푸는거라 오? 살았네 엄밀히 아, 살았어요? 야필러야니딱임마 여기까지 활약하고 너 이제 은퇴하겠다 다음 메타 정도 가면 진짜 필러가 완전 다 두들려 피고 다니는 데 오우 3성 와이고안멜라 많이 죽었다 우리 암멜 삼성 치는데도 뭐 버프 없고 이러니까 우리 필러 또근타로 들어있어가지고 뭐뭐 했어요 오빠 오빠 뭐 대검으로 머리를 치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하면서 <웃음> 뭘로 죽일까? 뭘로 죽이는 게 좋겠어요 필러한테 기회 한번 줘볼게요 필러야 그렇게 해봐봐 조조요요아야 필러한테 아야, 형님 필러한테 기회 어? 뭐가 뭔데 어, 튕기는데 죽어버는 나는 이거 하고, 그 다음 저로좀 쑤시겠네 생각했는데, 그거까지 뒤집어버렸네. 끝났네. 아, 오늘 딜대가 아닌, 아니... 아, 딜봉대이구나 아, <웃음> 자, 미안합니다. 입에 배였어딜봉대 아니야, 이거. 운영대이 이게. 입에 배가가니고 뭐, 방금 이거 찍은 거랑 비슷하지 않나, 도원형님? 그 정도 수준을 그냥 영어로 하시면 어떡해요. 아 드디어 나왔다. 자, 농계댁. 요즘 농계댁이 우리 더 무서워 이래가지고. 좀 곤란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핵폭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핵폭탄을. 핵폭탄을 준비한다. 왜냐면 저쪽에서도 이제, 어? 안 치네. 큰일 났다. 우리 빨리 떠야지 했는데, 얼티민 형을 쉽게 죽일 수 있습니까? 예? 최후의 불꽃이 있는데, 뭐 어떻게 죽인다 해도 필살기가 아마 최후의 불꽃으로 해서 나갈, 그럼 필살기 더 세요. 어쨌든, 필살기를 못 막습니다. 그러면. 어? 잠깐만. 이럴 수가 있구나. 어, 좋아. 어, 아주 좋아. 필살기를 만들었네요. 좋거든요? 그럼 이렇게 갈게요.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아, 이걸 수집을 그랬다. 어, 그냥 트다 보고요. 아, 이거를, 안매를 수집했으면 됐겠다. 아, 미안합니다. 이거 내가 필러를 너무 믿었네. 필러야! 야, 필러 저거밖에 안 되냐? 지금 디버프 그래도 꽤나 이 정도면, 막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필살기 준비된 얼티밋을 죽일 수 있어요? 이 둘이가 필살기 쓴다 해도? 써봐봐. 오히려 유튜브 각이야. 오히려 좋아. 치밥! 마! 어? 자, 제외 불꽃. 자, 치보세요. 치보. 아, 맞다. 궁이 사라지지. 맞다. 체외 불꽃이 발동될 때궁 게이지가 모두 사라진다. 라는 법칙 때문에 졌네? 하하하, <웃음> 잠깐만. <웃음> 졌다. 아, 미안합니다. 농계는 내가 확실히 계산을 잘해야 돼요. 농계는. 하하. 뻥 자, 일단 베스트 하 잡았는데, 아, 여기까지네요. 요거는 제가, 어, 죄송합니다. 어, 사람이었네. 어, 인사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 어, 내가 뭘 실수했냐면, 필로 전체기가 아니라, 암매를 숱이 쓰면 됐을 것 같아. 암매를 숱이 쓰기 뿜으면 됐거든? 예, 네, 미안합니다. 어, 필로를 믿으면 안 되겠다. 어, 정말 그 화려하고 강했던 필로가 벌써 끝물 느낌이 난다고? 좋아요. 이렇게. 자, 필로. 너의 마지막 모습을 멋지게 보여드리라. <웃음> 오 근데 딴한데이구나디델리도 있고 막 해가지고 필로야 야 필로야 우리 필로 디버프 15개 쌓아줬는데도 킬못떴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한데 그래도 우리 필로 근타로 들어있어서 잘 안죽어요 디버프가 있을 때 한번 퇴다먹고요 이제 디버프 꺼지보거든 꺼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자이성으로수식이한번 하겠습니다 잡겠지 필러야 그렇지 그 정도는 잡아줘야지 자, 필러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 퇴근해도 돼요 들어갑니다 이거됐던거못생지 바바바받아가 왔죠 바바바받아가 아자 울티미션 마지막 한 발이군요 아 와. 우리 형님 마지막 한 발입니다 어. 어. 어. 와 엄청나긴 하다 야 엄청나긴 하다 어. 어. 어. 어. 어. 존경의박수 보내드려야 돼 야 필로야 님는 가만히 있고 우리 형님 필살기 어? 필로 필살기 볼까? 형님 설마 죽이시면 안 됩니다 아직 죽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주피 60% 퍼 아직 많이 못쌓았거든자 좋아요 어 우리 궁아 뭐고? 어 소멸이었었나? 궁이 어디 갔노? 어뭐 뭐든 괜찮아요 필로야 니 삼성 한번 보여주라 삼성 한번 하고 살아 혹시 살아남으면 처리하도록 하자 삼성! 오케이. 아, 필로가. 야, 참 세상이란 게 그래. 야, 필로가 개 날뛰고 있을 때 도원형님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기억나지? 그 시절에 봤자 바로 이 앞전 메타잖아. 완전히 세상을 그냥 바로 바깥보는데 달라져버렸어요, 뭐. 자, 어쨌든 또 필로 가겠습니다. 필로야, 해봐봐. 브로미넌스 일단 처음에 쓰는 요거는 뭐 가볍게 어, 디버프용으로. 세우도 어, 디버프용으로 했고, 이제 필로 한번 보여줘! 파바바박! 45만 별좀 약해진 것 같지? <웃음> 왜 내가,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 딜이 기대치가 더 높아진 거야 내가? 우리 형님이 랭업 받고 쉘이 100만 던지는 느낌 때문에 내가 좀 그렇게 됐나? 필로야 어 근데 이번에도 필로한테 기회 줘볼 만합니다 디버프 많거든? 어? 많지는 않구나 일단 한번 쓰라 어 쓰고 자 이렇게 겔투가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팍팍팍팍! 저, 좋고요 필로 잘했어요. 요서, 요서, 뽕, 뽕, 뽕, 한번 해주고요 형님도 또 스킬 쓸 때마다 주피 15%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봐가면서 잘 챙기셔야 됩니다. 에이? 자, 이렇게까지 필로의 은퇴지 아, 아니, 아니, 아직 은퇴할 때는 아니에요. 아직 은퇴할 때는 아니고 이 메타까지는 쓸것 같은데 그래도 요런 초살 스타일로 쓰실 수 있다. <웃음>